도서에는 그발류문솔류문 해가지고 기신원에도 나오고 도서에 그 굉장히 50중 20중 깨닫는데 10개 부로 10가지로 10단계로 설명했고 또미한제도가 10단계로 설명을 했었죠. 50중과 20중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한에게 말씀 가사되 내가 지금의 이미 수다원과를 얻어서 수다원은 소승사과 가운데 첫 번째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니까 아한이 이때 수다원 정도 뺏기 안 됐어요. 나한과를 칭득하지 못했습니다. 수다원과를 얻어가지고 이미 삼계 중생 세간은 연 혹으로 견도, 견자는 견도유의, 견도에서 끊을 바 혹을 이미 없앴으나, 천태 사교위에서 그전에 견도 혹이니, 수도 혹이니, 견옥 88사니, 뭐 그런 것 나왔었죠? 견도에서 끊을 바번에 가령 신견, 변견, 개검직견 무슨 사견, 우리사 같은 거 괜찮아요? 그럴 바, 번호는 이미 다 없앴지만은, 안하니 수다원 정도 되어가지고 견도 위에서 끈을, 번호는 끊었다 해도, 그러나 오히려 근중어, 근중이란 말은 팔식 근본이를 가르친 거요. 예 팔식 근본이, 팔식 근본이를 말합니다. 유식론에 나오죠. 유식론에 어, 근본식에 의지하여 뭐 7식, 8식, 6식이 굴러간다고. 근본식이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8식 근본이. 그러니까 6근이라고 하는 근자체는 제8 아타나식하고 아타나식이 바로 8식입니다. 사실은 오8이 동체라고 그 전에 말했죠? 전호식은, 전호식하고, 이 전호식이 내놔 두권 중에 오권을 가르킨 건데, 팔식하고는 체각 같아서, 그게 바로, 어, 시각, 청각, 후각, 이각, 촉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 제팔식, 그, 그러니까, 아타나식이라요. 아타나식에 해당돼요. 겉타나시이 바로 열애장이죠? 열애장도 되고, 본각도 되고, 재팔식도 되고. 그래서 우음이 어찌하여 열애장 묘진여생이든가, 육입과 1 2처와 18개가, 칠대가다 열애장 묘진여생이라고 했죠? 팔식 근중어, 적생인, 적생이란 말은 쌓아가지고 저장이 되었다가 생긴 적은 종자고 생은 현행이요. 종자와 현행. 유식문에 나, 나왔었잖아요. 종자, 현행. 적은 종자요. 생은 현행이요. 적생. 번역가 종자가 있고 현행이 있죠. 종자가 저장되었다가 현행은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것을 현행이라고 합니다. 땅 속에 곡숲 종자를 심어놓으면 그게 종자고, 현행은 이제 곡숲 종자가, 어, 발화가 되어서 땅 위로 짝이 터가지고 줄거리가 생기고 하는 것은 그건 현행과 같은 거요. 예 적생인. 무시 허습을 알지 보했으니비요시 없는 무시의 허망한 훈습이죠 훈습이 전부 다번뇌를 만들었죠 번뇌도 훈습으로 된 거예요 선천적으로 훈습된 것은 구생혹이 되고 후천적으로 훈습된 것은 어, 분별혹이죠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분별혹 동작같이 이제 구생옥구생옥은선천제인 부생호. 거고, 또는 분별하고후천제인 거고, 이, 이게 다번뇌라이 어, 전부 다 순수불로된 서천 번뇌고, 이거는 구천 번뇌고. 분별 혹은 그런 것들이 다 허습이라 전부 무시 무시란 네. 말은 비로이 없는 무시 번호를 가르친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몰랐다 말이죠 수다원 정도는 알아한 정도에서 끊는 것은 아예 모르고 있다그 말이죠 부처님과 보살이 끊는 것도 수다원 정도는 모르잖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모르잖아요. 저 습은, 저 허습은 말이죠. 험한 훈습력인 번외는 말이죠. 종열로 수로 끊을 바를 인하여 얻으며 숫자는 수도위, 견은 견도위고 한자만을 따가지고 견수라고 하죠. 그래서 견수 번외란 말이 견도위, 수도위를 가르친 겁니다 견도위에서 끊는 번호를 견혹이라 하고 견혹수혹 또는 추도위에서 끊는 번호를 추혹이라고 합니다 견도위 견도위에서 끊는 번호를 견혹이라고 해요 추도위에서 끊는 번호를 추혹이라고 해요 수억이란 말을 다른 말로 또 하는 게 있죠? 그 전에 전태 사교이 하실 때 했는데, 수억을 뭐라고 또 합니까? 수억이 다른 말로는 사혹이라고도 해요, 사혹. 사혹? 견수라고도 하고, 견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견사 혹이라고도 하고, 또는 견수 보이라 하기도. 여기는 바을 숫자 바꿔서 전달한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추도위에서 끈을 더사가더 깊지요. 끊기 어렵지요. 이건 여트고 추하고 여트고 견호관 사호관. 미세해요. 미세해서 깊어요. 깊어서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옥은 수옥이 내놔 사옥이라요. 저 습은, 저 허습은, 무시 허습은 종요로이 수도에서 끊을 바를 인하여 얻으면 수도 위에서 끊을 때 비로소 그것을 정복을 한다 그말다 그러니까 귀신론에서 육추번해를 끊는 것은 쉬어도 아라한만 되어도 육추번해를다 끊지요. 삼세번해는잘못 끊지 않아요? 삼세는 보살이 돼야 끊지요. 육추번해는 번회장만 정복해도 육추번해 어느 정도 정복을 하지요. 번회장보다 더한 아직보다 더한 법집? 소지장까지 정복을 해야 3세 번호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수도 위에서 끊는 것이 81품이라고 그랬죠. 81, 응? 견도 위에서 끊는 것은 88사고, 예? 그 전에 그것이 이제, 어, 천체 사교의 한번 보시면 은 그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없죠. 네. 불교가 이렇게 법수와의 행상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야 기억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기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 하물며 이 가운데 생주 이멸하는 분째 두수겠느냐.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육근 가운데 2차 자가 근을 가리킨 거예요. 육근. 옆에다 육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육근 가운데 생주이멸을 하는 분째 두수겠느냐 생주이멸은 마음이라는 것이 생주이멸 하죠. 마음이 처음에 생겼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한 그 생각이 변해서 달라지다가 그 생각이 완전히 소멸되면 멸이죠? 마음은 생주 이멸하고, 세계는 성주 괴공을 하고, 사람 몸은 생로 병사를 하고, 그러한 분째 투수이게느냐 분째 투수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생주 이멸이 번뇌아니요 마음, 마음 속에 있는 8만 4천 번뇌 따위?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이가 끊고 다 알겠느냐. 수다원 정도는 잘 모른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주에서 붙어서 등각 육아까지 올라가는 계유가 올라가는 계단이 42위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말한 거라요. 분째 분제, 투수는. 분째란 말은 흔히 우리 새속에서 많이 쓰지요. 약을 달때 가장 그, 약의 제일 적은 글량이 1푼입니다. 1푼 해가지고 1푼에서 한 돈, 한양 이렇게 따가지요. 옛날, 지금도 그렇게 달아요. 약, 약적으로서는. 재라고 하는 것은 좀큰 거죠. 글량이. 약한재 하면은 얼마 되겠어요. 약한자약한자는 한제. 스무첩이죠. 스무첩이면 몇 양이 되고 몇 건이 되죠. 그건 많은 숫자요. 투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숫자 단위죠. 동물을 셀때 사람이나 저소 같은 것은 머리를 칩니다. 한 사람은 1위는 일두택이죠소한 마리를 우일두라고 합니다 소는. 소는 한 마리를 일두라고 하지요. 고기는, 어는. 생선 같은 것은 머리를 안 치고 생선은 꼬리를 쳐요, 또 꼬리. 옛날에 생선 하나를, 한 개를 일미라고 했어요. 어는 일입니다. 숫자는 수요하뇨? 개수. 그러니까 두 자와 숫자가 다 개수를 말한 겁니다. 분재 두 수가 전부 역자가 번외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108번외니 무슨 8만 4천 번외 같은 것을 다 말할 때 분재 두 수라고 한 거요. 번외의 숫자도 복잡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째두수라고 합니다. 귀신론에 보면은 그거 나오죠. 생주 이멸 사상으로 나와가지고, 칩진, 집진, 집지는 멸상을 끊고, 멸상을 깨닫고, 이승과 사면은 이상을 깨닫고, 초지에서 구지는 추상을 깨닫고, 칩지로 붙어서 열애까지는 생상을 깨닫는다고, 생주 이멸. 그렇게 할 때는 점진적으로 닦는 방법이고 단박에 또 생주의면을 단박에 일찰나야 또 닦는 방법도 있죠. 그건 돈수하는 방법이죠. 단박에 닦는 다법 점수하는 것도 있고 돈수하는 것도 있고. 지금 너는 또한 보라. 현전에 육근이 하나가 되느냐 여섯이 되느냐. 아까 것이 이 하나에 들어가서 여섯을 푼다는 것이 나와 있죠? 감옥에. 그런데 육근이 하나냐, 여섯이냐. 안 하나, 만약에 육근을 하나라고 말한다면 귀는 어찌하여 보지 못하며, 눈은 어찌하여 듣지를 못하며, 머리는 어찌하여 발과 같이 땅을 밟지를 못하며, 발은 어찌하여 말을 보다노. 그러니까 육근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섯이라고 해야 되겠지. 여, 여섯도 또 아니라는 말이요. 밑에 보면은.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닌데 하나일 경우도 있고 여섯일 경우도 있죠. 만약이 육근이 결정적으로 또 여섯이 된다면 여섯이라 하기도 어색하지요. 마치 내가 지금 이 모임에서 너와 더불어 미묘한 응원법문을 선양하며 응원법문을 말할 적에 너 육근이 어느 것이 와서 나의 말을 잘 받아듣느냐 영수란 말은 받아듣는 것이지 이해를 가느냐 안하니 말하기를 제가 귀를 가지고 듣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로 듣습니다. 그말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너 귀가 스스로 듣는다면 어찌 너 몸과 입이 상관이 되길래 입으로 와서는 나한테 의미를 묻고 몸은 또 일어나서 부처님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합장하고 금성을 그 하느냐. 금승이란 말은, 예배, 공경,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이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귀로 들으면 귀만 듣지, 입으로는 말을 하고, 몸은 또 이렇게 합장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의식은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인 것 같지만은, 여섯이 아니고, 하나인 것 같지만은, 하나가 아니다만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응당 알라 하나가 아니라 마침내 여섯이고 육군이란 말이죠. 또 여섯도 아니고 마침내 또 하나요. 육군이 근본은 일심이죠.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육군이 나왔죠. 마음 하나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하지 않아요. 몸 하나에서 육근이 형성되었죠. 그와 같이 여섯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란 말이죠. 마침내 너 그는 원래가 하나도 아니고 원래가 여섯도 아니니라. 그는 여섯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데 근본을 따지자면 하나일 수도 있고 또한 작용으로 나타나는 발단에서는 여섯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섯이라 할 수도 없고, 하나라 할 수도 없단 말이야. 이 말은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네. 무슨 이유로? 하나만, 하나를 택해가지고, 하나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번호가 사라지면 다른 것도 다 사라진다는 그것을 암시적으로 한 거요. 여섯 개를 다 풀지 안해도 귀나 눈이나 코나 이걸 다 닦지 안해도 하나만 가지고 닦아도 그러니까 여섯이 아니기 때문에 여섯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근만 택해서 닦아도 어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한 거라요 그러나 현재 작용하는 것은 또 하나로만 작용하지 를 않고 여섯으로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여섯이라고도 할 뿐이지 실제는 원래는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다만 그런데 하나일 수도 있고 여섯일 수도 있어 서로가 어, 호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통해요 서로가 융통성이 있어요 하나의 몸과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거죠 육군 자체가 법성이 원흉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다는 그 말처럼. 그래서 하나만 택해서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서 통달하면은 모든 번호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나나, 바땅이, 알라, 이 근이 하나도 아니고 여섯이 아니건을 무시로 말미암아 오므로써 무시 광겁 붙어서 중생들이 전도하고 윤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담에 대해서 원담은 본래 원만하고 청정하는 그런 어, 다면한 그 원담성이 바로 본각자리죠. 일과 육의 의미가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중생들이 뒤바뀌어가지고 윤체란 말은 윤락해가지고 어, 중생계에 떨어져서 그래서 윤회를 가는 거죠. 타락하는 것이 윤회이죠. 채자는그 어, 막힐 체자와 같은 거죠 윤체라는 말은 이리저리 엇갈리는 것이 체죠 교체한다는 체자와 또같죠 그게 바로 윤체라는 것은 괴로움의 결과죠 고라를 만들어서 그 결과가 윤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호겁이고 호겁고 삼장이라 삼세오추 같은 것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전도는 혹과 업이고, 운채는 괴로움이고, 혹업고로요. 그래서 원담에 대해서 하나다 여섯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생겼단 말이죠. 박지범부들은 그걸 고집해가지고 여섯으로 여기죠. 육근을. 또 어떻게 아는 학자들은 그걸 고집해서 또 하나로 여긴다 말이죠. 원래는 그게 원만해서 하나도 아니고 또 다음에서 여섯도 아닌 그런 본래의 진여임을 알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는 어찌 1과 6, 일육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일육이라고 해 본래 있는 게 아니다만. 육당 최남선이라고 할때 여섯 육자를 썼죠. 거시기도 저 구양수도 육일거사라고 <웃음> 했죠. 육일거사 불교 문자죠. 구양수가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육일거사라고 한건 그거와 비슷하게 최남선은 육당이라고 했죠. 육일 거사라고 불교에 이제 마음을 두 가지고 이 구양수가 육일 거사라고 했습니다. 구양수. 육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가 다 있었어요. 검은 곡 하나가 있고, 검은 곡 하나, 또 어, 시장 책은 만권 서적이 있고, 검성문자 1천 권이 있고, 또 바둑판이 하나 있고, 또 술동이가 하나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다 합치니까 자기까지 합쳐서 자기 한 몸까지 하니까 여섯 개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일자는 어 서재기 장서가 만 권, 금성문이 일천 권, 그 일만이나 일천이나 검은고 거문고 하나, 검은고도 타고 있으니까 바둑판 또 바둑 하나, 또 그것이 이 출동 그거 하나, 그리고 또 자기 몸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다 합치면. 여섯이고, 다 1천권, 1천, 1만, 1신 해가지고 그래서 유일거사라고 지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호를. 괴짜죠? 호가 이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추한 물건까지 다 합쳐가지고 유일거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담으로 본다면 하나도 아니고 어 둘도 아니란 말이 원이 비일이고 또 담이 비육이라. 원담으로 본다면 원하여 일도 아니고 담하여 밝어 가지고 원만하고 청정해서 어, 여섯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 원담에서 인륙으로 지금 벌어졌다 말아 중생계에서는 인륙으로 어, 갈라져 나왔죠 지금 너 수다원이 너는 안한이죠 안한 너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 비록 여섯 가지가 노가짐을 얻기는 하나 오히려 하나를 잃어버리지 하나를 버리지를 못하라니라 하나가 없어지지 보다 아니라, 없을 망자? 여섯 가지는 색성향미촉법이라고 말하죠. 금관경의 수다원은 명이 인류로 돼 불입 색성향미촉법 육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색성향미촉법 육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진이 녹아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육진이 녹아지는 것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를, 하나가 없어지지는 못했단 말이야. 이, 하나라고 항상 열반의 일법, 열반의 하나법이란 말이야. 열반을 얻지는 못했단 말이야. 어렵죠? 육소라고 나오죠? 육소와 무일. 이 육소는 육진이고 육진이 녹아지면 육진이 소멸, 육진을 초월한 거죠. 육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진이 녹아지는 것을 네. 얻었지만 아, 그러나 아직까지 비망일이라. 요 일자는 바로 뭘가르치냐면 열반의 일법. 아직까지 열반 일법을 어, 어찌 보셨단 말이죠. 어찌 못했으니까, 하나가 없어지지를 못했다. 소지장을 못 떠났다는 말이겠구만요 하나까지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했다면, 요거냐면은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고 고집을 하니까, 열반의 하나의 법이 있다고 고집을 하는 열반이라는 그 법집, 법집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법집이 바로 일자의 뜻이라요. 열반이라고 하는 그것이 니나 법안이오. 법집을 못 떠났단 말이죠. 법집도 되고 소지장도 되고. 이질망자로 봐도 됩니다. 이 자를. 망자가. 오히려 아직까지 그 말이죠. 하나를 잊어버리지 못했어. 열반어 하나 법을 잊어버리지 못했다. 법집 소지장을 못 떠났다. 그 말. 그래서 개관소로 보면은 이것이 해석이 불분명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학인들이 이것 가지고 논강하고 막 어, 의견이 분분하고 그랬죠. 개, 개환소에서는 이걸 자세히 밝혀놓지 않았잖아요. 여기 이제 고산, 고산소나 정맥소에서는 이걸 자세히 밝혀놨죠